안녕하세요 팝도사의팝이양입니다 오늘 총 27만원치 만년필 개봉기를 할건데요 아 칼을 안 꺼냈다 칼을 안 꺼냈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27만원치를 구매를 하였는데 원래는 50만원치를 구매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예를 저어 빠지는 돈이 좀 많아가지고 다음달에 월급을 타면 30만원치를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아니다 2 7만원치그까 다음달이면 30만원 칠려나 모르겠어요 다음달 생각하고 일단 앞면에는 제 주소랑 정보가 찍혀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고 여기로 바로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박스에는 셰퍼 만년필이라고 가있네요 다른건 뭐 없고 셰퍼 포르세 디자인 만년필인데요 조금 상자가 오래되어 보이네요 음... 여기 인증 확인 마크가 있고요 어, 2019, 2190, 뭐, 뭔가 적혀져 있는데 모르겠고요 일단 뽑아보도록 합시다 네, 역시 포르쉐 디자인답게 포르쉐 로그가 박혀져 있고요그 다음에 안을 열어보면 포르쉐 디자인의 만년필이 한자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런티가 들어가 있어요 가이드 워런티가 들어가 있고요 1년 1년 워런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보증서인데 역시 다른 나라 언어는 다 적혀져 있는데 한글만 안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은 약간 만년필 자체에 그게 없어서 잘그안 적혀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그런 만년필 회사들의 보증서에 되네요 네. 일단 여기에 이렇게 두 개. 카트리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컨버터가 하나 내장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컨버터가 하나 내장되어 있습니다. 컨버터가 하나 내장되어 있고 포르스 디자인 만년필이었고요. 이게 정확한 이름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핸드폰이 어차피 두 개라서 잠시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이거 놔두고 정확한 정확한 만년필 네임이 어디 보자 어 쿠팡 정확한 만년필 이름이 아마도 요거네요 셰퍼 페란의 SF300 체크 만년필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 체크 만년필 하나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료세 자루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요 만년필박질은 어 일단 토이즈위 만년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키프트박스가 있는데 크로스 만년필이 있습니다 크로스 만년필 그 다음에 요건 무슨 만년필이냐 요건 라미 만년필이 있고요 이게 총 3개가 있는데 차례대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트위즈비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트위즈비 같은 경우에는 트위즈비 저는 웬만하면 중국 만년필 안사거든요 이게 중국 만년필이에요 뭐 따지고 보면 대만산 만년필이긴 한데 아 대만산 만년필이죠 뭐 대만에서 나온 만년필인데 저는 대만도 중국 영이기 때문에 전 얘들 거 중국 거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걸 중국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위스비가 중국 건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만 거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거고 그리고 이번에 에코 만년필 중에서 요거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연이? 잠시만요. 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잠시만 이게. 아, 여기 스티커가 붙어져 있구나. 아, 미개봉 실이... 미개봉 실이 여기 딱 붙어져 있네요. 어, 이거 좋다. 미개봉 실이 딱 여기 붙어져 있네요. 어... 일단 구성품으로는 여기 트이지 만년필, 여기 사용 방법이 적혀져 있고요. 어... 여기... 마른 피사체가 컨버터를 안쓰는건데 컨버터를 쓰지 않는 걸로 아는데 너 컨버터 쓰니? 일단 e f 쪽이고요 알콜은 절대 쓰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리콘 글 글레이즈 Do not swallow or contact with eyes. 그러니까 눈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전 트위즈 에코를 처음 사기 때문에 상관법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한번 역시, 어 이게 상당히 흥미롭네요. 오. 일단 피스톤 필러라는 방식은 알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요거의 용도를 모르겠어요. 요거의 용도를. 아,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있네요. 아, 그러니까. 아, 여기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게 이제... 아, 이런 배려, 배려까지 넣어줬구나. 여기에... 여기 사이에... 이런 식으로 끼우라는 것 같은데, 네, 끼워서, 여기에, 요런 식으로 끼워서, 돌아가는 것을 막은 다음에, 실리콘 글라스를 발라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음. 요거는, 아마도 여기, 여기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여기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건데, 윤활제, 유날제, 윤활제를 바는 바를 때 쓰는 것 같네요. 이 도구는. 여기 도구는, 조심스럽게 여기 보관하도록 하고 여기 있는 요것도 여기 보관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같이 요거는 따로 착 보관하도록 을 해야 되거든요 자, 조 트위즈비는 조금 오래 걸렸죠 제가 처음 사는 만년필이라서 조금 오래 걸렸는데 자 그럼 이건 됐고 이제 라미로 라미만년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남이 요것도 만년필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이것도 만년필 레이미 아마 오호호호. 만년필 레이미 스튜디오 만년필. 네, 스튜디오 만년필이고요. 일단 여기 제품 보증서는 아니고요. 아 라미 스튜디오라고 여기 있네요. 라미 스튜디오 만년필이고요. 일단 스튜디오 만년필. 한번 개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속 선물 세트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산 거고요. 여기 아마 컨버터 하나가 내장되어 있고, 컨버터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트리지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만년필 하나, 역시 만년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년필 자체는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이네요. 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으로서, 음, 촉도 잘 분화되어 있고요. 역시 라미입니다 라미는 역시 평균이상은 해요 평균이상하는 만년필이기 때문에 일단 컨버터랑 카트리지 제가 안쓸 거기 때문에 어 잠시만 카트리지는 제가 안쓸 거기 때문에 빼두고 역시 라미 라미 스튜디오 만년필입니다 일단 컨버터를 끼어놓 끼워 놓고 나중에 어차피 충전할 때쓸 거기 때문에 미리 끼워두고 다른 걸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크로스 엠파이어만 연필일텐데 여기 제일 크죠 음 여기 보티링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크기로 자랑합니다 한번 개봉하도록 할게요. 역시 여기 봉인실이 여기 봉인실이 여기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여기 봉인실이 이제 뜯는 순간 환불은 안 됩니다. 도깨기도 잘포장놨네요 네 어, 역시 껍데기는 큰데 여기 잉크 한 병이랑 크로스 잉크 검은색 잉크 한 병이랑 만년필 한 개가 있고요어 어, 엄마야 만년필 한 개가 구성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캡이 캡있고요그 다음에 역시 카트 컨버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결있구요그 다음에 카트리지가 있는데, 카트리지는 제가 안쓸 거므로. 카트리지가 꽤 작은 편이네요. 카트리지가. 왜 이렇게 작니? 미니, 카, 미니 카트리지니? <웃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웃음> 웬만하면 안쓸것 같은 카트리지네요. 진짜로 안쓸것 같은 카트리지고요 밑에 어, 보증서나 이런 게 있나 확인해보는데, 역시 없구요. 그냥, 그냥 가볍게 버리고. 네. 이만 총네 자루의 만년필이었구요. 총네 자루의 만년필. 자,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로스는, 제가 지금 만년필 이름은 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년필 이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로스 이게 뭐니? 크로스 베일리 만년필이래요. 네. 크로스 베일리 만년필, 라미 스튜디오 만년필, 트위즈비 에코 만년필, 그리고, 여기, 셰퍼의 페, 페, 페, 페, 페라리. 페라리, 페, 맞나? 페라리 디자인, 네, M400 만년필이었고요 이건 여기까지 팟도사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보도록 안녕.